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파는 양모솜 키트로 고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양모솜은 보들보들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때 포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매우 좋은 매립감이에요 우선 고래는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 뒤쪽을 보시면 양모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이 써있고 만드는 방법도 같이 써있네요 딴! 열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색깔은 짚은 파랑, 회색, 칸은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펴보면 엄청 부들부들한데 엄청 부들부들거리지는 않네요 완벽한 양모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고래의 파란 윗부분을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줄게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주려면 몸을 말아줘야 돼요 말때 첫부분을 잘 잡고 살짝 늘려주세요늘려준 다음에 윗부분을 땅땅한 동그라미가 되도록 잘 말아줘야 돼요 찌르기 바늘이라는게 있는데 이걸로 콕콕콕 찔러주면 동그란 모양이 잡혀요 고래 모양을 잘 보시면서 콕콕 찔러주시면 됩니다 점점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뭔가 모양이 보거 같아요. 멋진 고래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몸통 모양을 대략 잡아줬는데요. 이제 고래의 꼬리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고래 꼬리 부분을 보면 끝부분이 동글동글 하트 모양이어서 이것도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몸통을 만들 때처럼 작은 동그라미가 되도록 만들어줄 거에요 붙여질 건데요. 찌르기 바늘로 콕콕콕 찌르면 이것도 붙을거네요 미리 만들어 놓았던 꼬리 하나도 더 찔러서 붙여줘보았습니다 약간 새우튀김같이 생기기도 했네요 이제 지느러미 팔도 만들어줄거예요 지느러미 팔 또한 아까 말아줬던대로 해줄 때 세모 모양이 되도록 조금씩 말아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중간 정도 모양을 잡았을 때 옆에 자리를 잡고 찌르기 바늘로 찔러가면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위로 쌓아가면서 세모 모양을 만들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말아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주변에 있는 부풀어기들도 쓰다듬으면서 곁을 잡아줘야 돼요. 나중에 먼지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모양이 나왔어요 주변에 있는 부풀어기 들도 콕콕 틀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좋은 양모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양모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제 배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 포근포근한 느낌으로 만들어 줄거예요 모양을 만들고 붙이지 않고 붙이면서 모양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조금씩 붙여줘야지 나중에 이상하더라도 수정을할수 있어요 콕콕 찔러가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꼬리 끝까지 붙여가면서 만들어볼게요. 꼬리 쪽까지 다 가면 남은 양모를 꼬아서 위에 덮어줄 거예요. 나뉘는 느낌이 들 때는 같이 찔러주면서 메모세를 정리해주면 말끔한 느낌이 나요. 거예요. 검정색 실로 눈을 달아주겠습니다. 바늘로 찔러서 살짝 뜬다는 느낌으로 눈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되었으면 만든 눈에서 바늘을 찔러서 반대쪽으로 바늘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똑같이 나오면 반대편 눈처럼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실을 묶어주시고 반대편으로 바늘이 나오게 해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쪽가위로 저는 그냥 다른 부분들을 잘라줬어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잘듬어주세요 짜잔! 헤엄치는 멋진 고래로 완성되었지요. 조금은 미숙하지만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아이들 만지기에도 가지고 놀기에도 보송보송한 느낌이어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고래를 만들어보았어요. 다음에는 아까 만났던 새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